헌법개정, 내각제로 헌법개정, 5.18 내용을 헌법전문에 놓고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결국 윤석열의 실체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연호하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또 저들은 이제 다음문에서 구술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가고자 하는 내각제, 또 5.18 그리고 이들은 통합정보, 연합정보, 좌우 통과하는 통구,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저들은 광란의 구슬을 벌일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제전쟁에서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저들은 조심스럽게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바로 두 개의 기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치고 하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압을 통해서 법치는 무너지고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4.15 청소의 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 또한 모두 붕괴됐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를 이끌어갈 중앙선거인은 졸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중앙선거인은 해치이니다 따라서 본대 상황은 단일국주의 기여합니다. 얼마 전 김수인과 あり하とうございます患者の場合は 재미있 <목소리도> 기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동영에게 그런데 반대를 했습니다. 신자유의적 무한경쟁과 각자 대성으로 몰린 사람들이 손쉽게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정치의 책임을 사회적 소수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여성을 탐탐으로 조정하고 득표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급자로 당선됐습니다. 차별과 폭력 20대, 30대 여성 청년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성은 구조적 성차별을 지정하는 성평등 정당기구입니다. 가족주의 담론이나 적은 예산과 기능의 부족 등에 대한 평가는 성평등 정당기구를 강화할 이유이지 해지할 이유는 아닙니다. 여성만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퇴한 김소영의 비서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고 최근에 성소수자를 혐오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 다시 또 성소수자를 혐오했습니다. 최근 이준석 탁대표가장애인 혐오에 집중하고 있듯이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를 허무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질서를 해치거나 비용이 드는 존재로 비난하고 낙인 찍었습니다. 구조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특혜를 준것인양 소수자 의당제를 없애자며 거짓 선동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제 무엇보다 윤석열, 이준석이 나쁜 것은, 코어 아, 포레이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 코어 세번 외치고 똑같이 외치면 될것 같습니다.